어떻게 이런 인간이 민주당의 당권을 쥐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인간을 지지하는 눈빈 자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우리의 미래발전을 말아먹을 세력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재명의 숨통을 틔워주려는 당원 개정이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이재명과 친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바꾸려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당헌 80조를 수정해서 기소 되더라도 당직을 유지하는 데 방점 을둔 것과 둘째는 당최고 의사결정을 권리당원 전원투표로 바꾸려는 것이었는데 이게 의도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친명계가 바꾸려던 당헌개정안의 핵심내용을 좀더 설명드리면 이렇 습니다. 첫째 기소된 당직자가 여기서 기소된 당직자란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이재명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기소된 당직자가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는지에 대한 판단을 기존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했는데 이것을 당무위원회가 도록 개정 하려던 것입니다. 왜 바꾸려는 것일까요 굳이 이 부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의장이 되고 당대표가 임명하는 위원들이 다수 포진되기 때문에 당대표 선출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이 현재 수사적인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당무위원회를 주물러서 자신의 혐의가 정치 탄압에 의한 부당한 기소라고 몰고 가는 것이 그만큼 쉬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당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당대표직을 갖고 있을 경우 그만큼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둘째는. 당은 제 14조 2항을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의사결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이재명은 왜 바꾸려는 것일까요 당 의사결정을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꾸게 되면 이재명 강성 지지자들 때문에 이재명이 원하는 사항을 언제든 마음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원하는 뭐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 통과의 목적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더라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산시킨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지역위원장 등 566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앙위원회 위원 상당수는 문재인 시절에 임명된 위원이라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이 함부로 좌지우지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당 중앙위의 결정권 을 상당수 무력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 저변에는 이런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재명 자신도 자신이 기소되고 심지어 인신구속까지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비 차원에서 이런 짓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수사망을 스스로 자신도 벗어나기 힘들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민형사상 유죄가 되는 것은 물론 중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신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이에 대한 방탄복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의 1차적 목적은 어떻게든 당대표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 기존 민주당 당원 80조에 의하면 당대표직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아닌 이재명 의원은 당장 당의 보호를 받을 명분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임명한 당무위원들의 보호도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재명이 기소되고 영장이 청구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서 회기 중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서 이재명을 한두 번쯤은 빼내주게 될 것이지만 이재명이 걸려있는 혐의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총 10여 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1 0 번씩 방탄국회를 열어주기는 만만치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기존의 당원에 따라 당대표직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임시국회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열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국민들 눈치도 봐야 하고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원을 개정해서 어찌하든 이재명이 당대표 권한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몰고 가기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 개정당헌이 통과가 안됐다고 포기할 위인이 아니죠 꼼수를 넣어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 한다고 합니다 당헌 제80조 1항에 당직자가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됐을 때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은 그대로 뒀지만 이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구제결정을 588명이나 있는 당중앙위 가 아닌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로 구성된 당무위가 하도록 사항의 내용을 바꿔서 재의결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부결된 안건은 원래 다시 올리지 못하게 되있는 것이 법상식인데 또다시 꼼수로 일부 조항을 조정해서 표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면서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을 보면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의 목을 조여 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여러가지 법적 조치 가 이재명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특정세력에게 천문학적인 특혜 수익을 안긴 대장동 개발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160억원에 대한 제3자 뇌물공여죄 등 후원금 유용 의혹 이재명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으로 총액 5억 5천만 원의 국고손실죄, 경기주택도시공사 합숙소 비선캠프 전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10여 가지의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기소되고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자유 우파들의 주장이 아니고 국힘당의 주장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두가 이재명 의 사법 리스크는 현존하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며 구속기소까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희한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권주자까지 갔는지 어떻게 이런 인간이 민주당 의 당권을 쥐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인지 어떻게 이런 인간을 지지 하는 눈빈자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우리의 미래발전을 말아먹을 세력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요 종북 좌파들을 개혁가라고 착각하는 무지몽매한 자들을 개몽하는 방법 은 없겠습니까 그들의 정체 종북 굴중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평등경제를 추진했던 문재인의 기업규제정책으로 기업들이 모두 해외로 도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노총 등살의 기업 운영이 어디 쉽습니까 문재인의 압박으로 노조가 없던 삼성에 마저 노조가 생겨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투자 1위가 대한민국의 기업들이라는 뉴스가 떴는데 이 개탄스러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문재인이 국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노조다 뭐다 각종 기업을 올가매는 규제가 난무하 국내 기업환경 때문에 두손두발다든 기업들이 노조 없는 기업 운영이 보다 자유로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미래지향적 일자리들이 거의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정책은 모두가 가난해지자 모두가 못사는 평등을 외치던 자였음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몇 곱절 더할 것이라는 그 점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가 받고 있는 십여가지의 혐의들이 바로 엑스 딸들 당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강성 지지자들 마저 설득되도록 계속해서 그 추악한 모습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